자이큰테러입니다네 오늘은요 뱀띠 여러분들 5월달 전반적인 운세를 봐드릴게요. 일단 금전적인 거 금전. 내가 저번 달에도 뱀띠 여러분들 어떻다 그랬죠? 어, 양력으로 4월 5월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서 날짜까지 꼭꼭 꼭 집어드렸어요. 음자 토끼년에 음. 뱀이 5월을 맞이했어요. 자 그러면은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토끼는 묘예요. 묘 어, 개묘년이죠. 어. 그리고 뱀은 사예요. 사. 음. 어 개묘년에 뱀이 4월을 만났다 그러니까 뱀사자를 써서 5월달이4월이거든요 음. 숫자 사 말고 뱀사자를 써갖고. 그러니까 어, 뱀띠가 또 다른 뱀을 만난 거예요. 월에서. 음 근데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월이 중요하냐 라고 한다면 여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운이다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여는 밥솥 같은 거예요 그럼 월은 뭐냐 라고 하면 안에 밥이다 라는 거지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사그 뱀이 5 월을 맞이했다는 거는요 굉장히 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목이 안 풀려서 어~ 뱀이, 음또 다른 뱀을 만난 거야, 월에서. 음 당사주에서는 이걸 갖다가 동착살이라고 해요. 어 음, 동착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회궁에서, 사회는 내가 금전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대인 관계나, 어, 직장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금전, 직장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것이 들어왔다, 라는 거지.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5월달에 굉장히, 어, 근심 걱정이 많아질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개면은요, 그, 봄에, 그, 개멸을 갖다 봄에 핀꽃 같다라고 돼요. 봄비, 어, 봄비 맞은 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행상으로 본다면은, 이 개면은, 목에, 목에 속한다라는 거지. 목에 속하기 때문에, 목이 불을 갖다가, 목생화해야 되는데 이게 물을 먹었어 음. 제대로 이게 생이 될까요 제대로 생이 안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상하게 어. 인복도 있는 것 같고 오래 들어서 어, 나한테 어,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어,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래도 도움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물을 먹은 거기 때문에 도움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지 안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 그 뱀띠들이요 대체적으로 오지랖이 넓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뱀띠는요 그 광범위한 열이거든요. 옹기, 어, 열, 따뜻함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갖다 베풀 적에 어떻게 해요? 순수함이 있어요. 어, 계산을 잘 하지 않아. 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 나를 갖다가 도와주는 어떠한, 어, 어, 기운이나 그러한 것들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받고 열 개를 내주어야 하는 운이 있을, 어, 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금전적인 운은 만약에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 사주에 따라서 달라요. 음, 지금 연 월을 보기 때문에 음, 사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금 음, 미약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미약하지 않겠는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받을 게 있다면 다못 받을 확률이 있어요. 음. 그럼 그. 그 계속 다못 받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줘야 될 사람이 주지 않고 내뺄 수도 있는 운이다라는 거예요. 음, 두 장고 내뺄 수도 없는다. 그래서 어떡 한다? 어, 괴롭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내가 무엇인가 도, 금전적으로 어떤가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빌려줬다는 것은 그만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빌려준 거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감이나 어떤 상처로 돌아올 수 있는 한5월달이 어, 되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려준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 음,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거절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말라라는 거야. 어. 까딱하다가는 돈 잃고 사람 잃는다라고 봐요. 사람을 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서먹서먹해진다는 거야. 나를 갖다 자꾸 피하게 되고 왜? 내가 줄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준다? 그건 아니에요.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비에 젖은 풀이기 때문에, 비에 젖은, 어, 나무란 말이야. 이게, 뭐, 뭐, 명리학에서는 묘는 묘목이다, 작은 나무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음,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으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이니까 그냥 기본 기초적인 걸로만 얘기할게요. 어 그래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습해요. 습한 것은 결코 불을 갖다가 생하지 못하고 이 사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 진, 실질적으로 뱀은요 호랑이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외외의 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개면년에요이 이 묘라 토끼의 글자를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은요, 큰 것과 작은 것이 뒤엉켜 있어요. 그렇지만 그큰 것이 작은 것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작은 것에 방해를 받는데 큰 것이 힘을 못 써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이 몸은 되게 크죠. 그렇죠? 손톱 밑에 가시가 맺혀봐요. 어 가시가 큰게 하나 베꼈어. 그러면 이 가시 베킨 손으로 무슨 일을 갖다가 할때 제대로 된 능률이 오르겠어요? 안 오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작은 것의 방해가 이큰 것의 성장을 갖다가 막는, 막는 운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라고 한다는 거는요 손실을 갖다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사주의 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 어, 받는 데는 시간이 어, 어, 좀 걸리고 그냥 뭐지? 찔떡찔떡 받을 수어 찔떡찔떡 받게 되거나 그거 갖다가 어쩌면은 다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 주식 같은 거 하신 분들 만약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이나 그런 거 했다면은 잃을 수도 운, 있는 운이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주식 같은 거 꼬시잖아요. 사람을 현혹시킨단 말이야. 너무. 저기 말 뭐, 과감한 투자는 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냥 봐가면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항상 내가 백업할 거는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인 운은 그래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 사. 사. 그 뱀띠가 묘년에 또 다른 뱀을 만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동지를 얻은 것 같고 어떠한 나 든든한 뭔가를 갖다 얻은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라는 거지 어, 착시를 일으키지만 비에 젖은 풀은 결코 뱀을 갖다가 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는 줄수 있어 응. 아이디어나 어떤 방향 이런 거는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해서 이 무턱대고 확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요 은 음,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언제까지 곤란한데요 라고 하는 거면 찬바람 불 때까지 곤란해져요 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어디 보자. 잘 까딱까딱한 찬바람을 불때 단하나 갈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도 미룰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주팔자에 대해서 다르니까. 내가 백업할 걸갖다 마련해 놓고서 뭔가를 계획을 했다면 그래도 똥또는 쳐요. 어, 똥또는 치지만 백업할 걸 갖다가 마련해 놓지 않고 올인했다라고 하면 어, 똥 어, 저기 막 이를 확률이 어 굉장히 높다 얼마나 이년데요 라고 한7알 정도는 이룰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받을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받을 것도 한3알 정도 음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나를 갖다 축혀 세워 주는 사람 음 축여 세워 주고 아막어 막잘될것 같이 어떤 내가 그랬잖아 뱀띠들은 팔랑귀가 많다고 어~ 팔랑귀 각별히 조심해라 왜 그러냐면 진사는 뭐라 그랬어요 저번 달에도 어~ 만약에 안 보신 분들 있다면 (4월달) 걸 갖다가 시청하고 아 진사는요 첫날 지망이라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천라지망은요 신살 중에서도 가장 형살 중에서 가장 최고로 센 어, 신살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지 않으면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는 운이다 어, 좋아 보여요 항상 독은요 우리가 독사나 독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은 화려하잖아 화려하다라는 거야 어, 뱀띠들이 화려한 거에도 약하지 약하다라고 봐요 음, 순수하거든 음. 그, 왜냐면은, 이, 순수하다는 거는요, 그만큼, 유혹에 취약하다는 의미도 되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저기, 몸을 사리면, 내, 내 종자 돈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지. 왜, 저기, 마, 왜 저기, 마, 그, 뱀띠들 삼재주지 되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은요, 삼재고 지나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어, 삼재가 지나고 그 이듬에는요, 겁살이고, 그 다음은 재살이에요. 어, 3제가 지나고서 실질적으로 나내게 손해가 확정되는 게그그 다음에 그다음 어, 그 다음 1, 2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사업은도 마찬가지예요. 금전이나 사업이나 왜냐면 하그 뱀띠들은요. 음, 사업을 해도 좀 스케일이 큰 편이야. 어, 스케일이 크고, 아, 어, 선생님, 전 구멍가게인데요. 라고 하신다면은요. 구멍가게인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에 벗어나는 행동을 갖다가 할수 있다라는 거지. 좋아 보이니까. 조금, 저기, 뭐, 기회를 잡아라. 언젠데요? 라고 한다면은, 한 8월쯤에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때 사주의 격에 따라서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음. 그러니까 명심해라라는 거죠. 자. 왜다 주로 8월 달인가요라고 한다면 즉띠별론세 보면 다 8월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묘하고 신이 만나면 원진이에요. 어, 원진에 큰게 흥하거나 크게 망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개면허는요 8월, 9월이요 내 흥망 선세의 분기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잘 나가는 어, 저기 막 아무리 돌다리라도 어떻게 된다? 두들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들겨봐야 된다. 어, 크게 망하거나 어, 크게 흥하거나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요.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제 많이 지쳤어요. 어 너무 좀 지친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끈기가 부족해.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 오기만 가지고 오기만 가지고는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 저기 막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죠. 오기를 부리다가는요, 내 건강마저 상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오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관망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거죠. 무기력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미, 어, 4월 달서부터 기운이 많이 빠졌어. 어,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진짜, 마지막 한 방을 갔다가 노려야 되는, 치는 분들도 있는데, 한 방, 올해는 한방안 돼요. 어 올해는 한방안 돼.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천천히,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해도 늦지는 않는다. 이 뱀띠분들은요, 그, 내년에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어, 조심해야 돼. 예, 그래야지, 어, 저기, 마,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봐. 삼재도요, 보, 그, 복삼재가 많아. 오히려, 저기, 마, 그, 이번 삼재 때, 그렇게, 뭐, 피해보신 분이 적을 수 있어. 음. 어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어, 직장원도요 만약에 이직을 갖다가 어, 고려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요 나 어, 조금 나에 대해서 어, 어떤 대접이 소홀할 수도 있고 어, 내 능력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봐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실망이나 아니면 그 무기력해 질수 있는 달이다 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좀 쓸쓸한 감도 없지는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그다 유쾌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지치는 한 달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 이, 올해는요, 이 뱀띠분들은요, 4월달은 지나갔으니까, 5월달, 8월달, 어, 요런 때를 갔다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8월, 5월이 지나, 8월하고 9월이, 8월을 갔다가, 잘 지내신 분들은요, 9월달서부터 괜찮아지니까, 어, 저기, 뭐, 그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모두, 직장이든, 아니면 금전적이든, 보수적으로 임해야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고, 사업은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오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 보수적으로 해라. 아무리 대박, 어, 대박같이 보이는 것도 꼼꼼하게 체크해라그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 그 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가공되지 않은 것들은 조심해라.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이게 어 조금만 어뭐 이만큼을 투자하면 어 언제쯤엔 대박이 날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비어그 어, 그 비스듬히 보이는 것에 어, 너무 과감한 투자는 불리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기회 인데요 라고 한다면요 분할로 어 조금씩 조금씩 봐가면서 전진을 해도 어, 늦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백업할 것 갖다가 남겨둔다면 어, 피해가 나더라도 내가 그걸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어, 그렇지만 내가 해어 저기마 그 올인을 해버려서 그럼 백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사실상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갖다가 크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5월달은요. 쓸쓸, 쓸쓸, 쓸쓸하거나 쓸쓸 불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성인이잖아요. 어,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화려해 보이는 어떠한 말들이나 화려해 보이는 어떤 비전을 갖다가 보인 보인다고 해서 덥석덥석 물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사이파 하신 분들은 회계사, 변호사 다 쓰시잖아요. 어, 신중을 기해서 임해라라는 거죠. 신중을 기해서 임한다라고 하면은요. 8, 9, 10 어, 8월 9월 어, 그 때쯤에, 어, 이익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어, 숨, 그러니까, 덤벙덤벙 들어가면, 8, 9월에 손해를 갖다가 크게 보는 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어, 금전이든 사업이든, 어, 보수적으로 임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갖다가 낮춰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그, 어떠한 가능성만 보고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제안하면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신중하게 임하면요, 괜찮냐라고 한다면요, 괜찮아요. 어, 신중하게 임하는 건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두 번, 세번 강조해요. 두둘다리도 두들겨가라라는 거예요. 음, 될수 있으면 5월달에는 보수 쪽이 낫다 뭘 할라 그러면은요 저기 저기 막 5월달을 넘겨가지고 천천히 어 천천히 그것이 윤곽이 잡혀 5월달이 지나가면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어 윤곽이 잡혀갈 때쯤에 보수적으로 진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애정운은 본다면은요. 그래도 불안한 가운데서 만약에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래도 한발어저 부지진 부진했던 연애가 한발 다가가고 힘든 시기는 연애적으로 힘든 시기는 거반 거반 다 와가는 거 아닌가? 왜요라고 한다면 싸울 수도 있지. 아니면 냉전 중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 좀, 좋아지는 운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연애는 점진적으로 좋아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나, 음, 그, 아니면 연애인데 권태기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어, 새로운 유혹에 조심해야겠다. 까딱 하다가는요, 내 그, 안방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까딱하다가면 내가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는 어, 그런 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연애 중인데도 권태기계가 오신 분들이나 결혼생활 중에 무신 분들 결혼생활이요 어, 집안에 있으면 답답하고요 짜증나요. 어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음, 조금 그래도 내가 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느 인정에 메말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렇 그렇다 할지라도 평정심을 갖고 어, 그 이만다라고 한다면은요 점진적으로 좋아져요. 어, 저기 막그 여름이 지나가면서부터 가정운도 좋아지고 연애운도 좋아지니까 설령 내가 지금 그 어떠한 그 마찰, 불화가 있다라도 도 조금씩 낮춰서 가라. 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아직 어, 미혼이시거나 돌싱이신 분들 어, 주변에 그래도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음, 괜찮냐고 라 한다라고 본다면 은 음, 나쁘지는 않아요. 음, 나쁘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닥 그렇게 확, 어, 확 좋다라고도 볼수 없어. 중간?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아직까지는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 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연애가 지진부진 할수 있어요. 어 지진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차피 이 사람이 유패는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알고 있고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한그 어, 중에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호감을 느끼거나 그런 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짜 나의 인간적으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서 호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 그 기분 때문에 나한테 호감 호감을 어그 이런 그 호감을 표시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이때 이 기분 때문에 그 상대방한테 호감을 표시하는 거지 긴가민가 생각이 좀 많은 때라는 거지 그럴 때일수록 음, 천천히 가도 늦지는 않는다 이그 뱀띠 분들은요 이 토끼년에 어, 저기 막 키워드는 그거야 매사에 신중히 돌다리도 어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라는 거지 쓸쓸하고 외롭다고 저기 막 그 내만 같지 않아. 내만 같지 않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연인과 비교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어. 지금 사람은 지금 사람이고 과거의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라는 거지. 과거의 얽매이지도 말아라.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어 글쎄요. 어. 재회를 할까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게 마음같이 순조롭게 되냐? 그것도 약간 미지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요. 확실치가 않아요. 어, 확실치가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어, 과거에 헤어졌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로, 어, 너와 내가 헤어졌는데, 과연 이것이, 어,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을까?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떡하지? 어, 그런 것들, 어, 나 또다시 나한테 힘들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한 걱정이나 근심들 때문에 이 재회도 지진부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좀 마음은 그래요. 막확 나가고 싶고 아 그냥, 아무, 그냥 아, 일단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쳐들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뭐 개중에 뛰어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사주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럼 만약에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요. 확률은 나쁘지는 않아. 어 그래도 어떠한 어 저기 막뭐 재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거의 어떠한 그 좋았던 기억으로 확실하게 확 돌아갈 수 있냐? 어 그거는 미지수예요. 왜냐면 양은 냄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어 좋아질 뜻하다가도 멈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도 성급하기보다는 에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교류를 나가면서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과거로 돌아가서 발전적인 관계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네 뱀띠 여러분 5월달 운세 도움이 되셨나요? 음 잘되기를 기원해요 매사에 뱀띠분들이 순수하신 분들도 많고 남을 위해서 희생정신이 되게 강해요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주변이 굴러가지 않을 수, 어, 않는 그러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보수적으로, 금전 문제든, 아니면은 직장 문제든, 아니면 가정 문제든, 아니면 연인 간의 문제든, 한발 물러서가지고, 좀 저자, 낮춘, 뭐, 저자세라고 해서 비굴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춰서 간다라고 하면은, 무, 무탈하게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 어. 그 <웃음> 갑자기 말이 막혔다. 아, 저기 막 매사에 저기 막나 자신을 갖다가 내내 내 마음도 내가 상처를 입으면 내 자신도 아프고 또 회복하는데 그렇잖아요. 쓸쓸하거든. 어, 쓸쓸해요.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간다면 좋은 결과를 갖다가 나을 수 있으니까. 어, 뱀띠 여러분 힘내시고 저어 6월 달 운세는요. 어 다음 달이반 때쯤에 어, 다시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